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꺼운조아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좀 뭔가 초심차아서 옛날 영상 느낌 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실은 채집하고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날씨가 비가 오고 막 바람 불고 너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수액도다피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는 컨텐츠 한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엄청나게 예전에 제가 잡아 잡고 그리고 또보관해뒀던 표본상자 표원 보관함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나요 너무 한 2년 정도 제가 묵혀놨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 막 곰팡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별 별 엄청난 뭐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시죠 자 바로 이 상자입니다 아 여러분 이 상자가 이제 홍삼 상자이지만, 아니 홍삼이 안들어있고 바로 곤충, 벌레들의 표본이 들어있는데요 야 지금 와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좀 기대가 되면서 살짝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밤빠밤바밤 빠밤 오! 와 오오! 오. 여러분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은데요? 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건 막 갑자기 막이상한 조그만 벌리가르르 하면서 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꺼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냄새는 확실히 야, 이 썩은내가 확실히 나네요 그 표본에 그 진한 <웃음> 그 내장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 냄새가 납니다 아, 그럼 바로 한 마리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친구는 이제 물장군이에요 이게 잘 비춰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이제, 인도네시아 체집 갔을 때체집해온그 물장군입니다. 제가 볼때 국내 물장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살짝 이건 뭔가 느낌이, 여기 무늬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박력이 없어요. 뭔가 얇고 긴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 약간 좀 허약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일단 이렇게 물장군도 있고요. 그리고, 어...또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하네소 이것도 이제 인도네시아 채집 때 잡아온 개체입니다 와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때는 솔직히 귀한 줄 몰랐거든요? 되게 예쁜 줄 몰랐는데 막자좀 근데 신기하게 그때도 뭔가 사슴벌레장수생이 말고 이상한 것들을 데려왔어요 막하네소노린제막 그런 걸 가져왔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근데 관리가 좀잘안돼있다보니까 약간 부절이 조금씩 있네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휜점이 렇게 나있는 하늘 수도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요거 또 예쁘죠? 요거 앞장다리 바구미. 여러분, 요거 앞장다리 바구미라는 건데, 이게 다리가 엄청 길어요. 진짜 길죠? 이게 바구미에요. 저 솔직히 이게 바구미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바구미라고 하네요. 근데 진짜 이 친구들 손을 맨손으로 잡잖아요? 진짜 아픕니다. 여기 다리 힘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이게 손가락을 꽉 잡아요. 그래서 좀 상처가 날 정도로 진짜 아픕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나름 예뻤던, 나름 괜찮았던 그런 개체입니다. 오, 그래요. 그래, 이게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키론 광장품인데 요 개체도 아쉽게도 좀 부절이 좀 있네요. 아, 이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안 해가지고, 요거 이것도 제가 잡았었는데 사실 요게 진짜 잡은 개체들 중에 세발의 피죠 크기도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이게 잡은 개체가 그때 한 거의 100, 처음에 갔을 때는 100마리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근데 그래서 그거 다 가져오지도 못하고 다방생하고 거기 헌터분들도 가져가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 일단 어쨌든 아주 예쁘고 큰 녀석입니다 어 이렇게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 크기가 커야 예뻐요 어 다음에는 다음에도 하늘소입니다. 어 아까 그개체 하늘소하고 좀 다른 점이 이 녀석은 여기 가슴 쪽에 가슴판 쪽에 이렇게 좀 노란색 점이 있어요. 요개체는 전체 적인 하얀색이네요. 이 더듬이가 아, 더듬이 또 하나 사라졌구나 이 친구.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 친구도 하나씩 없네 저도 하나씩 없네 아 이게 관리가 제가 진짜 하늘소도 좋아하는데 아 관리가 참아이데왜 이랬지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한번 관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가 진짜 끔찍했죠 옛날에 영상 하나 올렸을 텐데 그지옥에 그런 지옥에서 온 표본상자?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뭐어또 뭐가 있을까요 아 아스타 이제 인도네시아 아스타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스타하고는 좀 다른 친구예요. 같은 이제 친척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크기도 나름 커서 어, 상당히 저는 이 아스타 종류가 되게 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꼭 챙겨왔습니다. 제가 이거 야무지게 잡아서 챙겨왔죠. <웃음> 생각보다 이게 생채 생체, 생채 대가 색깔이 진짜 예뻐요 죽으니까 이게 좀버무튀튀하게 변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진짜 약간 좀 밝은 색이었었는데 죽으니까 좀 변해서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것도 아마 앞장달 마구미 종류 같은데요 이건 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좀어 이건 꼭 갖고 싶다 제가 크기를 좀 작은 걸들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요, 요건 요 진짜 갖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데려온 개체입니다 이게체는 살아있을 때색이 진짜 예뻤는데 뭐, 추우니까 좀변하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있는 건추들는데 살짝 특! 이라고 할까요? 어 요것도 요게 제, 제가 볼때요거또 무슨 장스네이인지는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뿌리 세개가 나있는데 아 이게 좀 비쳐서 안보이네요 이게 살짝 코불소 장수네이처럼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가운데 세개의 뿌리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이게 그 뭐였지.. 아.. 생각이 안나.. 어제 장수네이 중에 알로에오스? 알로에.. 어, 어쨌든 그런 장수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종류 같긴 하네요 아 어, 이거.. 요 필리핀에서 이제 채집했던 난방 장수네이 저희가 이제 흔히 코불소 장수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안컷겠체예요거기 이제 야자수 나무 패목들 있잖아요. 거기를 조금 파보니까 좀 뒤집어 보거나 파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진짜 잠깐 파는데도 한열 마리 잡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다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놔주고. 어, 또 재밌는 게 제가... 아, 요거, 요것도 기아파 요거 필리핀에서 가져왔던 건데, 이거... 요거는 제가 연어 하려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거 같네요. 네, 아, 요 기라파는 또 후기라파도 필리핀 개체같은요 마키타이 마키타이 그 친구 들같은데 이렇게 둘다 마키타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 그리고 요거 요게, 하, 요게 또 아, 애사슴벌레, 그애사슴벌레 비슷한 흰긴 사슴벌레인데요, 외국 사슴벌레 이것도 제가 필리핀 가서 선물로 받았어요 전종을 하려다가 제가 포장만 뜯고 다시 이렇게 포장해놓은 듯하네요 아, 요것도 총다 해야되는데, 언제 하지? 진짜 좀 빡셉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요거 기대온 아, 해충이에요 해충 요거 제가 인도네시아 체질 갔을때 진짜 많이 잡았었는데 이게 아자수 나무를 막흔들잖아요 그럼 막막 막 떨어져요 얘네가 막날아가는 친구도 들 있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코코넛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충격 먹었어요 와 이게 우리나 장수보다 많네 우리나라 장수보다 많은거구나 많은 원래 이게 야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이건 한국산, 국산 에거스예요 제가 채집하고 그리고 키웠던 개체들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그런 친구들이 어 이건 이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그 반딧불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육상, 이지 육상을 기어다니는 반딧불이에요 오어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또 색깔도 나름 예뻐가지고 오 어, 안돼! 어. 네, 어우 떨구, 떨구, 뻔했다. 어, 떨, 떨, 큰일 날뻔 했다. 어, 생각이 예뻐서 제가 데려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로젠버기. 로젠버기 이제, 솔직히 요거는 제가 다, 따로 다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깜빡하고 제가 아마 포장을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어, 확실히 예쁜. 이 로젠버기 진짜 처음에 생취로 봤을 때, 감동이 막, 진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고, 요거는 뭐총 하다 만거고 또. 아, 여러분, 이거 뿔꽃무지. 요거 요거는 이제 뿔꽃무지인데 어... 요것도 뭐 그렇게 흔한 종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한 칠입할 때한 여섯 마리밖에못 봤던 거 그런 개체 같네요 자 이거 넣어주고 어... 사실 이제 이 위에는 이거 말고는 거의 다여러분들 흔하게 봤을 것 같은 개체들이라 크게 보여드릴 건 따로 없네요 뭐, 이런, 이런 하늘쏘? 하늘쏘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진짜 조그만 꽃모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진짜 좋아해서 막 가져왔던 건데, 표본을 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요거, 이게, 이게 그타우르스타우르스 아닌데, 뭐가 무슨 넙석선벌레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참 이름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도 타우르스랑 다른 종류였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는 신기한 것도 있고요. 어, 어쨌든. 오랜만에 열어보니까 또 좋네요 이것도 이거 제가 표문하려다가 말았던거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미지의 상자 미지의 상자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정리를 했었어서 그래도 조금 이제 나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빨리 정리하시는 그런 습관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아, 이게 정리가 안돼요 이게 너무 정리가 힘들어요 아우.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